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네. 어, 오늘은 타일 조공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현장에 타일이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어, 특히 양평쪽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타일 하차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화차가 끝이 나면은 어,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시공이 되겠구나 라는거를 먼저 확인작업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의 바탕면도 확인을 하시고 시공위치 동선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보면은 타일만 작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목공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더 작업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빠르게 파악을 해서 부자재 위치 라든지 어디에 놓아야 되겠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일이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걸 수량을 타일 수량을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셔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기공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몇 박스 갖다 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예. 11개 하고 벽 타일 11개 바닥 타일 3박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층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해야 될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려가기 전에 자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죠 네. 방안에서 할 겁니다 방안이 제일 좋았으니까 네 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놔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목수들의 이제 자재가 있는데 이거를 치워달라고 얘기하면 치워주는 사람도 있고 안 치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차한 타일인데 이거를 혼자서 시공 위치에다 다 배분을 해줘야 돼요. 고운반 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곰빵 이라고 부르죠 예, 곰빵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욕실 2층 욕실 주방 다용도실 현관 이렇게 다 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일러실도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전기부터 확보를 해줘야 되고 신축에는 전기를 다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탈 시공팀만 쓸수 있는 전기선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예, 가장 중요한 커피를 꼭 타야 돼요 예, 커피 한잔식다 드리고 그 다음부터 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 조공은 기공이 먼저 일을 할수 있게 시공될 부위에 타일을 먼저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 시공 셋업을 해줘야 돼요 시공, 먼저 시공할 부위에 시공 셋업을 먼저 해주고 나서 기공이 시공하고 있을 때 타일 배분 이라든지 이런거를 시공 위치에 다 해놔야 돼요 지금도 목수하고 두선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서 이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 어려워요 이 공정이 겹치면 정말 힘듭니다 보시면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타일을 2층으로 쌓고 있습니다 박스 하나를 놓고 벽에다가 세우면 안전하게 세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쪽에다가도 기공이 먼저 쓸수 있는 타일을 한 박스 내지 두 박스 정도 가져다주면 예 알아서 쓸 거예요 1층 세팅해주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 고마스 방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밟으면 끈적끈적하고 방수된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미탈로 이렇게 적당하게 뿌려주면 좋은데 저같은 경우에 는 그냥 뿌려 놓고 물을 한번 뿌리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층으로 타일 곰빵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아 정말 힘들어요 제일 힘든 시간에 죽것 같아요. 진짜 타일이 정말 뭐 유튜브에서는 쉽게 시공하는 것이 쉽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돈만 보고 타일 인건비 뭐 30만원 받는다. 뭐 이렇게 <웃음> 소문이 돌다 보니까 하왜 30만원 받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공은 하루종일 이제 저렇게 타다 달라주고 위치에 세팅해놓고 그 다음부터 따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현장도 있습니다 서울 쪽에는 타일 양중하는 사람은 이제 인력을 써서 다 배분을 해 놓고 하는데 특히나 이 양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 저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 저한테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왜 타일을 해 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할까 <웃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해요 아.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자 이제 타일 배분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에도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위치에 이제 미리 선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다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공과 시공이 같이 시작이 되는데 조금은 그라인더 작업을 잘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장비 꼭 사용하시고 어 마스크는 꼭 방지 마스크로 해서 착용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조공이 그라인더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모에도 비벼야 되니까 그런 거 제일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목수하고 같이 일하면 와 아, 정말 힘듭니다. 페인트 목수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시공 위치에 비드 코너 비드 스테인리스 코너 비드가 있는데. 몇 개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제가 제 양중하고 이제 곰빵 다해 놓고 나서 시공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한 바도 잘라 놓고 그다음에 그라인더 작업도 하고 직각자를 가지고 다니시는 기공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는 직각자를 안 갖고 다니세요 타일로 대서 하시는데 이게 좀 직각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조공 시절에 처음에 하기는 그러면은 타일 밑에다가 한 장을 대고서 타일끼리 맞물려서 선을 긋게 되면 직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렇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타일이이면 수평을 보고 작업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일 첫 번째 했던 방법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타일 집게가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오려서 집게로 집어서 예, 그라인딩 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층 작업이 끝나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방 끝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아, 네, 예, 2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세라픽스. 를 바르고, 네. 스윙은 크게, 한 번에 작업하면 좀더 편하게, 고르게, 세라픽스를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 라인을 보고서, 붙이고, 기공이 네 붙여? 하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250에 서 400각은 타일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몇 장씩 들고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타일 이제 재단하는 요령인데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빠르게 재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인펜으로 걷고 히로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긋고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위치에 대고 돌려 긋고 똑같은 위치에 넣고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그나마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라인더 작업하실 때는 항상 바닥에다가 이렇게 나무라든지 보양을 하시고 그라인더를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직각자가 없을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타일을 대고 한장을 대고 이렇게 꺼버리면 직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잘 맞죠?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이제 뒤로 금을 걷고 이렇게 수전을 오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오래주고 선만 긋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 깊숙히 오려주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재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2층 벽도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타일 왜 시작했는지 지금 알다가도 모르겠네. 바로 쉴 틈이 없습니다. 다용도 실로 가서 다용도 실 이제 타일링을 시작했네요. 조공은 한 바도 이렇게 다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인 작업 순서라든지 이런 거를 아셔야지 어,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바닥 시공 하실 때 믹서하고 접착제만 잘 말아줘도 훌륭한 조공이에요 한바도 재단할 수 있으면 더 훌륭한 조공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주방이 시작됐는데자 옮겨 달라고 했는데 옮겨 주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역시 <웃음> 이제 스스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참힘든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배딩 작업을 이제 미리 해 놓으려고 하는데 레미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유튜브에서 보는 방식들은 바닥에다가 그냥 펼쳐서 이제 수평을 잡고 물매를 잡고 위에 물을 뿌려 주는데 기공마다 다 달라요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미탈 밖에서 다 적셔야 돼요 물을 먹이고 적시고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내미탈이 물을 잘안 먹거든요 속까지 다 하려면은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공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뭐 잘못돼도 그건 다 기공 책임이 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물을 주부서 배딩을 하고 또 틈틈이 와서 이제 보일러시 시공할 때또 작업 같이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 조리있게 시공을 하는 것이 가장 뭐랄까 숙련된 조공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중기공 단가를 받으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공은 넘어섰고요 네, 저는 중기공의 단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매일매일 많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쉬는 날도 있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쉬는 날이 많으면 그게 더 힘들고 어 그게 일용직의 한계입니다 예. 매일매일 일하면 정말 좋겠죠 저렇게 높은 곳을 <웃음> 가야하기 때문에 정말 일이 힘듭니다 저 때도 일할 때참 많은 생각을 하죠 하,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조금만 버티자 오늘 조금만 버티면 집에 갈수 있다 이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삽을 들고 가서 쌓인 곳을 골고루 펼쳐 줘야 됩니다 예. 끝나가는데 정말 많은 물량을 쳤어요. 죽겠다. 네. 이렇게 펼쳐놨죠. 배딩을 한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 작업만 해놓은거예요 기공이 편하게 시공을 할수 있게 그리고 또 바깥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매진는 오늘 시공을 할수 없기 때문에 줄눈 시공은 어, 다음 날에 기약을 하고 이렇게 시공한 것까지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줄눈 시공을 해야하니까 미리 물을 받아 두는게 좋습니다 예. 다음날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웃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유튜브 촬영하고 집에서 편집하고 아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아, 자 이렇게 해서 줄눈 작업까지 다음날 와서 줄눈 작업까지 다 하고 예, 마감한 상태입니다. 네 타일 조공이 하는 일은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동선이에요. 동선을 파악하고 기공이 일을 잘할수 있게끔만 미어만 주시고 기본적인 작업 그 숙련도는 어, 현장 경험을 통해서 계속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게 일을 배워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전자일기였이었습니다